다음 순서는 ARD 국제 콩쿨 피아노 듀오 부문 준우, 준우승, 슈베르트 국제 콩쿨 피아노 듀오 부문 우승과 특별 상수상, 그외 수많은 국제 콩쿨에서 입상하고, 현재 피아노 듀오인 신박 듀오로 활발히 활동 중인 좀 전에 나오셨던 피아니스트 박상욱님이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역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music> you. 아, 네, 아, 너무 집중을 들 해주셔서 제가 첫 곡을 소개를 하고 해야 되는데 시작을 하고 나서 어, 알았어요 방금 들으셨던 곡은 뭐 너무나 유명한 곡이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어, 프레드릭 쇼팽이라는 작곡가의 녹턴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녹턴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20번 어, 유작인데요. 어, 쇼팽의 아주 굉장히 대표적인 녹턴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서 또 영화 피아니스트라는 어, 유명한 영화에도 삽입되었던 그런 곡입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한곡더 연주할 텐데요. 어, 이 곡도 아주 굉장히 유명한 곡 중에 하나인데요. 어,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비창 어, 제 13번 소나타인데요. 그 어, 소나타에서 이 악장 아다지오 펜타빌레 라는 곡인데요. 어, 굉장히 잔잔한 멜로디를 가졌지만 그 안에 어떤 베토벤의 굉장히 또 섬세함 또 그러면서도 드라마틱함 어, 다양한 어, 캐릭터들이 나타나고 또 아주 달콤한 선율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서 이 선율을 어, 이용해서 뭐 팝이라든지 또 제시에도 사용될 정도로 아주 굉장히 유명한 멜로디여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 베토벤의 빗장소나타 2악장아다지오칸달리에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